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새해에 앞서 가시는 주님을 예수 하나님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왔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만 가면 되는데 사실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가는 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곤 11장 28절에 보면 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응? 슈구하고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지금 쉬, 쉼을 얻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우리 말씀 전하는 저 자신부터 우리 목사님들부터 이 말씀을 요 실천을 안 해요. 걱정, 근심은 우리 목사님들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 없어요. 수고하고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해준다고 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는데 보면 은 우리 목사님들이 다근심 걱정, 무거운 짐은다올렁미고 가니까 복음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고 복음이 어떻게 제대로 전파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응? 수고하고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하리라. 너그 묵은 거다 나한테 가져가서 내려놓고 쉬라 그러는데 우리는 내 염려 어떻게 하면 교회를 키울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성도 수를 불킬 수 있나 어떻게 하면 헌금이 더 많이 나서 뭐 일하세 있... 이런 복잡한 거 가지고 내중에 스트레스 쌓이 가지고 쓰러지는 우리 주의 종들도 또 신앙생활하시는 성도들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 앞집에 있는 이 교회 때문에 이 교회를 지어 가지고 몇분 <웃음> 열쇠를 갖다가 어느 날갖다 줬는지 몰라. 나 이제 못한다고. 응?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그래. 목사님, 그건 뭐 하려고 그렇게 몰겠지 때문에 그렇게 애를 먹습니까 그냥 갖다 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건데. 진짜 따귀한대 때리고 주고 싶은데 네가 내 입장 대 봐라. <웃음> 네가 내 입장 대 봐라. 한 달에 5 8 9 0씩 나가니까요. 웬주이한 달이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그래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 아, 그냥 열세 갔다가 은행 지점장 갔다가, 갔다가 나 이제 목해 이제 못하겠다고. 그럼또 우리 장로님들 에서 목사님 그래도 참읍시다 참읍시다. 아 그럼 장로님이 좀 헌금을 많이 하든지요 하고. <웃음> 아니 교회를 팔자 그래도 못 팔게 하고 은행 갔다줘저도못 갖다 주게 하고 어? 헌금은 안 하고.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그 장로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둥지교회를 내가 지킬 수 있었구나. 아멘. 예. 그장로님들이아니했더라면 제멋대로 했더라면 벌써 이 교회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몰개지를다 갖고 나니까 이제 그장로님들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 했던 장로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간이 지나가면 은 우리가 깨달은데 쉬고하고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시게 하리라. 근데 성경이 뭐로 합니까? 쉬려고 왔는데 우리가 왜심을못 얻는가 하면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해있는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힘을 얻으리라. 예? 우리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힘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들 마태복음 11장 28절까지는 다 따라왔는데 교회에 왔으니까 쉬고 자유하고 복받으러 왔는데 멍해를 메고 배울 생각은 또 전혀 안 해요. 그래서 보면 은참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다 응? 교회 봉사는 죽어라 하지 않으면서 어? 복은 다 받고 싶고 어? 헌금은 죽어도 안 하면서 물질복은 또다간구하고 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와서 내게 배우라 나는 온유하다 그러고 나는 겸손하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우리는 온유가 되서어요 난폭하고 그냥 나는 많은 성도님들이 한 교회를 섬기다가 떠나가서 이렇게 길에서 만나면 인사도 안 하는 사람들 을 보면요 난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난 분갈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천국 가면 다 만날 사람이고 천국 문에 가면 다시 다 같이 갈 사람들인데 어, 그 교회 좀 옮겼다고 해가지고 교회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갔다고 가지고 원수교 치고 그렇게 목사님 목사님 하던 사람들에게 어 그냥 인사도 안 하고 이래서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할수 없죠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이는 내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쉼을 얻으려면 은 우리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오냐하고 겸손한 그 성품을 따라서 정말 주님의 멍에를 메고 따라가면 은 배우면 은 우리가 쉼을 얻는다는 이 진리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했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서가요 저 목회를 돌이켜 보면은 하느님, 조금만 기다려 봐야 돼. 조금만, 조금만 어? 그러고는 내가 하느님 앞에 가서 깨지고 부서지고 나면 또 뒤에 가서 쭉 쳐져가 있으면 주님께서 오셔서 또 손잡아 주시는 이런 경험을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겁할 때는요, 사람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요. 우선 내가 해야 되니까, 오늘 저는 이 신명기 1장을 가지고 총 쳐서 하는 말이요. 예? 이 모세의 어리석은 변명이 이거 신명기 1장에 나옵니다. 예? 모세가 그렇게 능력 있는 지도자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자요, 다 그렇지만은, 예? 오늘 뭡니까? 야, 나도 너 때문에 신세 망쳤다. 이런 말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저이3 예? 7제 보면, 1장 37제를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이런 어리석은 지도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와께서 너희의 영거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르세되 너도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생명 걸고 내 목숨 바쳐서 내 젊음 바쳐서 믿었던 예수 그 구원의 구원 주신 예수의 구원의 길을 따라가 우리가 누구 때문에 핑계되고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변명하지 않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인터넷 방송 참 아무 생기는 것도 없는데도 참 열심히 하십니다. 그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왕성할 때도 보면 어그 모여 가지고 음식들 해 드시고 그래도 막 여기서 뭐 걸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참 보면은 우리 인터넷 방송국 대표 이사님 우리 저김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모님도 더 존경합니다. 참 힘드셨을 건데. 자, 우리가 정말로 오늘 정월 초하루 에스라 7장 9절을 보면 정월 초, 초하루에 바벨론을 떠나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움을 받아서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아. 아무쪼록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나와 우리 여러분들 또 우리 이 방송국 우리 정월 초하루, 오늘이 정월 초하루어요 정월 초하루에 정말로 시작해가지고 오늘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뒤에서 따라가면서 서달 검음이 될 때까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을 떠나서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는데 그넉 달이라는 그 길, 지금같이 차가 있습니까? 마차가 있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어떻게 좌표도 없는 그넉 달이라는 지도도 없는 거그 길을 찾아가는 그 고난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마치 십자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하, 보여주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누구의 도움으로요? 하나님의 선하신, 크신 손의 도움을 받아서 그넉달이난 장장 먼 길을 무사히 도착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님들 저는 이 정말 초월루에이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는 새 희망의 부푼 성도들에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엄격으로 하면은 또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면 일년 후를 갖다 말하죠. 이긴 날들을 향해서 미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앞에는 무엇이 방해가 있을지 우리는 삼년 전만 해도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뭐 우한 코로나 세상에 들어보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한 것이 우리 인류를 덮침으로 말미암아. 마스크를 써야 되고 3년이란 긴 세월이 지금 터널을 그러나 앞으로 1년 정말 초월이에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함께 여이 땅하고 하나님을 앞에 세우고 앞에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음 달에 아니면 혹은 때. 그러나 바로 그인데 지난 3년 동안 이 코비구로 말아 고생했던 모든 업소들이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신앙이 부를 듯 일어나고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아, 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안 나가다 나가니까 서먹서먹하다 그래요. 예? 서먹서먹하다고. 그리고 오늘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장로인지 아닌지 자기가 자, 자신을 모르겠다 그래요. 왜? 교회를 안 나가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 우리에게 뭐요? 오늘 여기에도 주보에 되있네요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예? 정말 너희가 온마음으로 나를 보면 나를 찾을 것이오. 에스겔, 에스겔서에 보면 내게 역병이 있으면 성전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부르짖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전 문 닫아놓고 어디 가서 구할 겁니까? 권철 달라고. 예? 그래서 나는 누구를 말하기보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나 자신부터도. 정말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장서간 게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 조금만 참고 계세요 내가 좀일좀 해놓고 다시 말 들을게요 하고 얼마나 불순종했던 것이 많은가 이런 것을 돌이켜보면서 저의 목회를 한번 새겨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나와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이 미로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오늘 말씀 안에는 첫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겠다고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할렐루야 종살이 400년 동안 했던 그 애굽의 바로왕하고 누가 싸웠습니까? 싸워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힘이 있어가지고 애굽,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1년 앞으로 한달 후에 두달 후에 어떤 대적이 우리를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준다는 이약속 믿고 뛰어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추합니다 내가 싸울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첫... 신명기 1장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싸울실걸 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대신 싸워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민 땅에 와서 더군다나 의존할 때도 없고 누구 의지할 때도 없고 어? 또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 이곳에 와서 누구를 의지하고 누가내 대신 일해 주겠습니까? 오직 너는 나를 믿으라고 랬지만 믿음이 약할 때는 우리는 너무나도 흔들림이 많습니다. 제 신앙을 돌이켜볼 때도 보면 정말로 제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누가 말하라면 말은 내가 확신이 못해요. 그러나 내가 오면서 실수했던 것을 돌이켜보면 야 어떻게 내가 이런 실수를 했을까? 어떻게 이런 짓을 했을까? 하는 것들로 쌓여 있어요. 아수로 왕이 조용한 날 어느 날 밤에 넷시 서경을 불러다가 야너 궁중일기 좀 읽어 다고 할때그 어? 성경을 보면 잠이 오지 않는 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잠이 오지 않는 밤 썰렁한 밤 고요한 밤이 우리 인생에 다가옵니다. 그때는 뒤를 돌이켜보면 잘한 것보다는 실수행기 더 많고 내가 어? 남을 도와준 것 보다는 내가 도움받은 게더 많고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대적들과 싸워주신다. 병마와 싸워주시고, 사탄마귀와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니까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꼭 잡고, 싸워주시는 하나님. 뒤에서 가는 우리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 보면 오늘 3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예수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제가 미국에 왔을 때는 저는 ABCD가 뭔지도 모르고 미국에 왔어요. 정말 뭐 A자를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어? 그러나 그 손발 안 통하는 거 배고프다 말을 못하고 가지고, 어? 그냥 남에게 먹다 한번더 저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을 돌켜보면, 이 오늘날 내가 내 자리에선 것은 내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섭리. 그래요. 설날이면은요, 그 어렸을 때이 집에 가서 세배하고 저 집에 가서 해야지만 설날만은 뱉어지는 날이었었어요. 왜 엄마가 일곱 살때 돌아갔으니까, 그렇게, 어디 먹을 던 그러니까 설날은요, 하여튼, 배가 터지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어젯밤에도 누워가지고 고향 친구들에게 옛날에 누구네 집 와서 뭐어 먹고 그런데 지금부터 한 60년 전에 60년 전에 이야기를 어젯밤에 카톡으로 야 누구네 집에 가면 설날 뭘 잘해줬지 잘해줬지 하는 이야기도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안아주셨는가 그러면서 누가 보면 13장 34절에 보면 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 암딸기 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모모으로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내가 사랑을 주려고 왔고 내가 너희들 품어 죽고 내 안에 품었지만 너희가 원치 않았다. 선지자를 돌로 치는 자들이여.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 안에 우리는 무엇을 갚았습니까? 이 안에 이에 정말로 주님, 내 대신 싸워주시는 주님을 앞에 놓고 따라갑시다.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쓰러질 때마다 나를 안아주시는 정말 엄마, 아버지와 보다도 더한 그 따뜻한 사랑의 품에서 안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33절을 통해서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심에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장막칠 곳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옵니다. 예? 앞에서는 지금 홍해가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지만은 나오는데 그 뒤에서 추적해 오는 것을 사람의 눈으로는 볼수 없지만 하나님은 위에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재촉하십니다 예? 붙잡혀만 죽으니까 하여튼 밤낮 없이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고 추위를 막아주면서도 계속 자기의 백성을 가서 장막 칠 곳을 미리 준비하셨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망설일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저들이 어찌할까요? 28절에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각은 하늘에 닿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수을 보았다 하는 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너희들이 가기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너네들의 말을 들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에게 쫓겨나가지고 덕적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은 경고적으로 본문의 말씀이 나도 너희들의 연구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평생 목회해놓고 20년, 30년, 40년 목회해놓고 내 중에 어떤 장로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난 주의 종들은 억깨를 예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네? 누구 때문에? 성도가 한 명도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로 줬으면 장로를 줬으면 집사로 줬으면 나에게 내가 맡겨진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오늘 우리들은 성도 수위에 교회 사이즈에 뭐해가지고 그냥 어?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걸 배워야지 편히 신다 그랬는데 교만은 그냥 하늘 끝까지 치솟아가지고 신앙생활 하니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나는 인터넷 복음 방송에 이렇게 불러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복가지도 내 몸에 맞으면 그냥 가지라 그랬으니까 선물이죠. 사랑하는 선생님들, 오늘 이 안에는 제가 참 존경하시는 목사님도 앉아계시지만 제가 무슨 재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가지고 설교하고 나는 많은 목사들이 님 어? 설교 열심히 준비하는데요. 예, 준비해야죠. 그러나 사실 내 설교는 없습니다. 내 설교 분석해보면 요다 남이 이미 했어요. 옛날 목사님들이 다한 거예요. 예? 그 억지로 그렇게 막 쥐짜가지고 하려다 보면 억지 소리예요. 성경 억지 소리 한건 위험한 겁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많은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어느 날이 목사님은 어, 어떻게 설교를 하셨나 하고 보면은요, 어디서나, 어디서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그 목사님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 설교는 다 하나님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거 가지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요. 23절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왜네가 누군데 하나님께서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다 장애물을 제거한다면 해야 되는데 오늘 모세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를 택하매 아니 들어가라 그랬지 언제 정탐군 구해가지고 가서 너거 가서 어디가 좋은가 모르게 이거 누가 누가 누가 정탐군 보내라고 말했냐 말이에요 응 근데 내가 여기서 내가 나온 게이제 망하는 글입니다 응? 많은 사람들은 뭐 모세가 바위를 한분쳐는걸두분 쳐가지고 헬기 냈다고 해가지고 못 다간다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만은. 그는 거 경고였습니다. 최종은 오늘 정탑군의 말 듣고 민주주의를 택한 거. 죄송한 말이면 나는 절대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말씀주의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목사가 기도하고 목회를 하지? 왜 누구 장로 말에 의해서 집사 말에 의해서 첨다 회의해가지고 목회사 내중에 네 하늘에 한테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참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너무나도 훌륭하고 제, 제 우리 직분자들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부족한 데도 제 부족한 것을 다 덮어줘가면서 정말 가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 나는 참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 우리 장로님들 집사람들 교육 좀 받았으면 참 좋겠어. <웃음> 내가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장로님장로님이할수 있는 일은 내가 어디 출장 간다 그러면은 봉투 갖다 주는 게 장로의 일입니다. 여러분, 예, 알았습니다. 뭐, 목사님 이건 틀렸습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무슨 말 하는 거요? 예? 기도하고 가는 건데 예? 오늘 바로 내가 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오늘 21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 적 너희 열정와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어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적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더 가라 그랬는데 왜 정탐꾼을 만들어가지고 열명의말 듣고 하다가 자기 인생 망치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정점인 것입니다. 여태까지 하나님 잘 따라왔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불교동으로구름기동으로 우리 인도를 잘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고 반드시 말씀했는데 아이고 야 이거 어디로 가면 좀 안전할까? 어디 가면 뭐가 있을까? 하고 1 2 명을 뽑아가지고 정탐 보낸 여기에서 이제 문자 났고 10대 2라는 민주주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제 지도자가 망하게 됐던 것입니다. 응?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민주주의 속에서도 두 사람의 말이 옳다고 해서 갈렉과 요소와 외에는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대분들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말해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와서 가슴에 박혔으면은 그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몰라주면 어때요? 때로는 아내도 때로는 자식도 몰라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그나이 길은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누가 환영하는 길이 아니라는 걸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새해는 우리의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꽉꽉 붙잡고. 절대 앞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쉼을 얻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예? 성령으로 대신 싸워주시고 힘들 때 성령으로 안아주시고 힘들고 지칠 때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성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저달, 서달 검은 날이 될 때까지 평안하게 주의 성령의 아내 아심으로 말매마 우리는 성리의 찬송을 다시 부르는 그날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